지금은 라이브가 끝난 비하인드 스토리 입니다. 지금 저희가 라이브를 끝나고 무엇을 하지보고죠 일단 밥을 엄마는 다 못먹었으니까 일단 먹고 있어요. 저는 계란에까준 알바를 하고 있고요. 이게 다 거의 다 깠습니다. 라이브 후 밥을 먹고 계시는 우리 엄마. <웃음> 음. 맛있어요 밥은 거의 다 먹었어요 <웃음> 음. 먹방 찍어줄게 맛있어 지금 현재 뭘 드시고 계시죠? 감자볶음 먹었구요 이제 밥이에요 어떤가요 맛이? 음, 맛있어요 쪽파무침 완전 맛있어요 계란도 깨줄까? 음. 진짜 다 알고 있겠죠? 저는 여러분들은 계란까지 살짝 만깨서 이렇게 다먹겨내는편인가요 전... 조금 네다뚝하는 네. 했어요. 와 구운 계란인가 봐요. 이거. 네 맞아요. 구깐만 잠깐만. 잠 먹어볼게요. 계란. <웃음> 엄청 쫙쫙한 계란이 완전 짭짤해! 응! 편의점에서 샀는데 왜 이렇게 짭짤하지? 오래돼서? 맛있어서. 완전 쨍쨍해. 요 근데 너무 짭짤하다. 응. 잘 먹겠습니다. 아니만 <웃음> 하랑이도 한입 줘응최고최고먹 음. 이거 채고도 아. 아. 정말 맛있죠 음. 하랑이가 갑자기 소리 없이 포크를 집어들더니 음. 망고를 하나 어 뭐야 찍어갑니까? 주인이 아니니까 잘안 찍히네 이렇게 망고를 어왜 이렇게 안 찍히냐 잠깐만요 분명히 엄마가 할땐잘된는오 되는... 됐다 아이씨. 이런 공간들 있나요? 갈뿌면 네. <웃음> 이게 씻고 자면 끝이에요